Look at me I see you h hey. e Yeah, y it's girl With h a d black h e a d I'm surrender <웃음> I'm surrender okay, Don't do, do, g Don't kill me Okay, okay <목소리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현재 지금 배틀그라운드 okay. 테스트 서버에는 okay. 아씨 시끄러 okay. 현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는 새로운 이 이모직 감정표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총 12가지의 감정표현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자 동방 예의지국가께아 인사를 해봅시다 자, 인사가 있고요자 고맙습니다 크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네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이 있구요. 뭐하냐, 쟤네. 자, 끄덕끄덕이 있구요. 자, 다음 4번은 짝짝짝. 박수, 박수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많은, 사... 오우야. 이걸로 이게, 오우. 이걸로 이제, 감정표현을 통해서 좀더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야, 뭔지, 뭐야. I am a s n a k e follow me. I am a s n a k e follow me. I am a s n e a k e follow me. I am a s n a k e follow me. h a k e follow me. I am a s e l l o h e a k follow me. s t e o l l o w e t o l l o w e s t o l l o s t c o o me. t a o l o I am a s t a k e follow me. t a k e s t a k e follow I am a s n a k e follow me. I am a mistake, follow me. I am a s t e a k follow me. I a 소 a m i s t 이 지구는 지구는 매우 가깝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 뭐로 지... 잠깐만, 지구 가깝다면 뭔 소리냐? Hey, hey, hey, hey, guys. Hey, hey. Don't shoot, d o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괴무시당하죠? 에... 자 비록 죽었지만 자 이모티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되었네요. 자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모티콘 첫번째 안녕하세요 동방제이지국각비에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고맙습니다. 아 벨라 벨라 키스 이거 완전 이탈리아식인데 그리고 3번 알겠습니다. 하, 끄덕끄덕 끄덕끄덕 야 알겠다고 끄덕끄덕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걸로 <웃음> 의사소통이 정말 잘될것 같은데 자 짝짝짝짝 자 박수 자 박수도 있고요. 자 웃기 비록 소리 안, 안 나지만 웃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 번은 한국. 돈슛돈슛돈슛돈슛자 이제 한국 최배다 때리고 가. 자 한국 기능이 있고요. 자 이제 7 번은 화내기. 쉬, 화를 낼수 있어. 요8 번은 I will kill you. 아. 자 살인 예고가 있고요. 9 번은 도리도리. 아너너너너 너. No, no, no, no, no, no. 자 그리고 0번 I see you 도발이 있습니다 컴온컴온 자 그리고 다음 도발 컴온컴온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발인데 여기로 오세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가자 고고고 o g 고자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1 2가지 이모티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12가지 말고도 더 많은 이모티콘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이모티콘으로 어떤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 어, 모두 하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한 외국인과 오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모티콘으로 말이죠 자 일단 내려야겠죠 사람이 좀안 내릴 것 같은 곳으로 너무 많이 내리면 지들끼리 쏘고 죽이기 바쁘니까 어, 자 이런 곳 한번 내려봅시다 자 마이크는 현재 눌러서 키는 상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내려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한번 우리 글로벌 시대 지구는 하나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저기 저기 타겟 타겟 타겟 타겟 타겟 타겟 타겟 컴컴컴컴컴컴컴 자, 자. 마이크는 켜졌어. 마이크는 켜져 있어. 어디 있어, 있어. 빨리 와. 어디 있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또 슉, 또 슛. 슉. <웃음> <웃음> <웃음> 세상은 생각보다 잔혹하네요. 네, 바쁘지 <웃음> 뭐해?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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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네. 아뭐 있을 것 없을 것다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또 개씨발. 음 헬로 헬로. good bye. 헬로? 노. 노? Don't kill me pleas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Don't don't, don't kill me. GO o n y e a Hey. No no. No, no. Hey, uh, hey, come on, come on, come on. I'm in this building. I'm behind I you. I m kill i n g man. Yeah, yeah. Hey, hey, hey, hey. You I see don't. me? You see me? Hey, hey, come on, come on. Come n on. o Don't kill me, don't I'm kill me. I'm looting, man. I don't kill you, man. Oh, yeah, Just yeah. Just find me. We... Hey, hey, hey, look at me, look at me. e a s t e a m Hey, look at me. I see you. Hey. Yeah, it's girl. t h i s hat, black hat. I'm surrender. h <laughs> a I surrender. Okay, don't we do, need kill us, guys. Don't, don't kill me. Okay, okay. Hey, one guys, one guys. Yeah. One guys coming. n u m b y I need to find the weapon. Hey, hey, hey, hey, guys. Hey, guys. No, no, no, no, no, no, no. Don't shoot. Don't, don't shoot. Do, ah! do, no, don't shoot. <laughs> <laughs> <laughs> no way. <laughs> hey. <laughs> no. <laughs> you, die? <laughs> you die. You die. Yeah, yeah, y h a But sadly. <laughs> uh, ah, yeah, so yeah. funny, guys. <laughs> yeah. Of course. Yeah. <laughs> uh, bye. Bye, guys. Good game. Gatne. Ha ha ha 아쉬워 아쉬워